울진군은 시가지 거점 지역에 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은 시내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버스 운행 정보를 전송,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경유 노선 안내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울진군은 총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주요 거점 정류장 열개소의 버스 정보 단말기와 농어촌 버스 차내 단말기를 설치해 울진군 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3월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 용역에 들어가며 5월 공사에 착공하여 11월에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에는 전체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정류소 안내 단말기 10대와 차내 단말기 22대, 하드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를 일식, 기반 데이터 구축 일식 등입니다. 안내 단말기가 설치되는 주요 거점, 정류장 열개소는 울진읍에 6개소, 죽변면에 2개소, 호포면에 2개소입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버스의 운행 정보의 제공으로 이용자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대기시간 해소와 승객의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